자, 그 한국에서 가장 화제인 어 커뮤니티에서 화제인 L.J.L 인터뷰 어누나 정확하게는 L.J.L 서브 MC인 메안님하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자기 소개하고 어좀 이렇게 불린다는 걸좀 알고 있는지 좀 음, 질문 좀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한국で一 え、話題になっている、あの、韓国のコミュニティの中で、はい、話題になっている、え、LJLインタビュアーのお姉さんということで、え、正確には、え、LJLのMCと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え、メアさんのインタビュー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で、えっと、まずはそう、韓国で呼ば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るかっていうことと、あと自己紹介も合わせてお願いします。はい、え、<笑> 日本では一応コスプレイヤーとグラビアグラビアのお仕事をメインでしてますえ下月メアです韓国でそういう風に言っていただいてるのは全く知らなかったのであの今回このインタビューのお話もあの多分誰だろう l j l を多分見てくれてる方があのケンジさんの ツイートにこれメアさんだよっていうのを反応してくださってるので知ったんですけどもなので全然韓国で私のことが話題になってるなんていうのは全然知らなかったですその日本ね、コスプレイヤー兼クラビアアイドル 메인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화제가 되어 있었다는 게 전혀 모르 몰랐어요. 그리고 그 이번 인터뷰에 대해서도 그 어떤 그 에제 팬분 그 일본 팬분들 중에 그김효우 기자님께서 그매아님 찾고 있다고 그거를 반응을 해 주셔서 그렇게 알게 됐고요. 한국에서 화제가 되어 있었다는 게 전혀 몰랐습니다. 네, 에르제르 대 나사테르 お仕事の内容をちょっと正確にもうちょ教えていただけますか正確にえっとメイン m c にタケさんというえっと芸人さんがいらっしゃってでそれの一応まあアシスタントという形で入らせてもらってるのでその試合に入るまでのまあ最初のなんて言うんですかね説えっと説明を二人で進めたりだとかあとはえっと試合が終わった後にちょっとインタビューもさせていただいてます 메이 MC 분이 그 타켓도상이라는 분이 그 개그맨이신데 따로 계세요. 그분의 어시스턴트 MC로 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 하기 전에 먼저 그 설명하는 거를 둘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 그 인터뷰도 조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서브 MC 제안을 받았는지 궁금하다고 그좀 일단 물어봐 주세요. ではどのようにしてそのサブ m c の依頼が来たのかっていうのをがちょっと気になってるので教えてもらえますかえっとこの仕事やるきっかけになったら本当にマネージャーさんからえっとリーグオブレジェントってゲーム知ってるって電話がかかってきて私は結構周りにゲームえっと l o l やるゲームと友達が多かったので名前は知ってたんですけどあまあ名前ぐらいな知ってますよっていうのでもうこのお仕事の なんか話があるんだけど、やってみる?やってみない?みたいな感じで言われて、あじゃあちょうどゲームも始めたいと思ってたので興味ありますっていう形で話が進まって、でも一応オーディションがあったんですよ。台本を実際に会場で読んでっていうオーディションも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一応それも通ってアシスタントMCをさせ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した。 그 이번 일을 하게 된 계기는요. 그냥 그 매니저 분께서 그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LOL이라는 게임을 아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그 l 제그아 LOL을 하는 그 친구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 정도는 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매니저님께서 그 이런 일이 있는데 해보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딱 저도 그때 그에로에란 게임을 시작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오디션도 있었어요. 그 대본을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것도 패스하고 예, 그 어시스턴트 MC로 예, 하게 됐습니다. 일단 게임 리그 MC다 보니까 좀 게임 내적인 지식도 되게 상당해야 될것 같은데 좀. 어떻게 방송을 준비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또, 뭐, 게임 리그のMCということで,やっぱりそのゲーム内の知識とかも必要になってく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のあたりはどのように準備されてますか?そうですね。今でもまだわかんないことの方がむしろ多いんですけれども、なんと、何回もその試合を見返したりだとか、もう本当に言葉がこのゲームは まず難しくて知らないワードが多いので、それをもうネットで調べたりだとか、あとは自分もプレイしながらあとは覚えてます。え、今も知らない<笑> <俺も気持ち込むことが多いです>。 것이 <笑> 오히려 많은 か 같だよ。 네, 그 경기를 다시 한번 또 보면서 예, 배우고 있고요. 사실 언어도가 영어 게임용 영어도 약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인터넷으로 찾아 보면서 그리고 자기 그 본인도 플레이하면서 예,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부터 방송 같은 거에 좀 관심이 있었나요? 이예 이전부터 그이다 방송에는 그 관심을 모았던가요? こういうインタビューですかインタビューもすましねまあインタビューもそうですし全体の放送のコンテンツについてですねそうですね配信だったりとかはまあ他のゲームだったりとか ちょっちの… まあ、y o u t u b e とかもちろん好きですし自分もえっとまあインスタライブだったり最近は t w i t c h で自分もゲームしたりって配信も始めてるんですけどもすごいそういうのは興味もあるし自分もやっていきたいなっていう気持ちはありますうん 방송이라기보다는그 인터넷 반성이죠. 네, 그런 것도 네, 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게임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 유튜브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인스타 라이브를 네.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트위치에서도 예, 자기가 게임을 하면서 반성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이런 일을 앞으로도 더 예, 하고 싶습니다 그 mc 분들 모습보면 좀 하얀색이 커다란 책 같은게 좀 갖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큐시트라고 하는데 그런건가요 아니면 뭐 본인이 뭐 개인적으로 뭘또 적어놨는 뭐가 있는지 한국에서는 큐시트라고 하는데 좀 뭔지 되게 궁금해요 네. えっと、放送見てるとですね、何かこうMCの皆さん、え、白っぽいこう本のようなものを持ってMCをされてるのをちょっと見たんですけれども、あれって、いわゆる韓国でいうところのQシートみたいなものなんですか?っていう質問なんですね。はい。えっと、Qシートって日本語でも言いますかね?Qシート、初めてちょっと私は聞いたんですけど。えっと、えっと、ま タイムテーブルのようなものが書いてあるもののことを韓国で九州とって呼んでるな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ものですかって質問ですねそれとあのご本人がこう何かメモしたりそれともそういうメモしたりした内容のものを持ってらっしゃるんですかという質問ですはい多分ま呼び方は違う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ま台本でその一日のえっと試合のスケジュールだったりとかあとはまあどこでこの部位が入りますというそういう細かいのも書いた台本なんですけどもま つけたしで喋ることがあればそこにメモしたりですとか、あとはその試合の流れを、ま、裏でずっと見てるので、質問したいなってところをそこに書いたりとかしてます。が韓国그 부르는 그 명칭 이좀 다른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그냥 대본이라고 하고요. 아. 네. 그 거기에 뭐가 적혀 있냐면은 하루에 스케줄이 우선 적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이 타이밍에 그 VCR 들어갑니다. 뭐 그런 거, 어. 그 비디오가 들어갑니다. 뭐 이런 것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 물론 그 자기 메모도 거기에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뒤에서 경기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다라는 게 생기면은 메모를 거기에다가 해요. 그 작년 LG의 서머글스 용전 때. 피자배달 시비를 코스프레한 게 되게 한국에서 화제였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진행한 거를 저도 보긴 했는데 그걸 좀 어떻게 하게 됐는지 되게 궁금해요. 実は去年のサマーのファイナルの時ですねピザ시비アの 코스프레をされてい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 それが実は韓国でもちょっと話題になったんですそれがなぜコスプレをやろうあのあの、っていう風になったのかっていうのを教えていただけますか? このゲームまお仕事が来てで周りにやってる友達もいたので自分もプレイし始めたんですけどもまずまあどこからやっていいかっては全然わからなかったので好きなチャンピオンを見つけてそのチャンピオンでプレイしていこうって思ってそんな中でこういろんな海外の選手とかも友達が教えてくれてあのスニッキー選手 の写真を見せてもらったんですよそれでいろんなコスプレをしている選手がいるよっていうのを知ってその中でもピザシビアのコスプレがすごい可愛くて男性ですけどすごいクオリティが高くて可愛いって思ってでそのチャンピオン一回使ってみたいなって思って使って楽しかったので私もいつか同じコスプレをしてみたいなと思ってまずはピザシビアの衣装を選びました 우선 그이 일을 하게 되면서 주변 주변 친구들이 그 LOL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그 저도 하고 하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해봐야 될지 그런 걸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좋아하는 챔프를 만들어가지고 플레이를 해보자 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그 해외에서도 막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선수가 있다라고 음. 해가지고 그때 그 스니키 선수의 음. 그 사진을 보여줬었거든요. 아. 네. <웃음> 그래가지고 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선수가 있다라는 걸 알고 알게 됐고, 그중에 음. 그, 그 피자메달 그 시비아 그 코스프레가 정말 그 퀄리티도 높. 뭔가 남성이지만 되게 예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예, 저도 이 챔프를 사용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봤더니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아 저도 언젠가이 코스프레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결승전에서 다시 한번 코스프레 기회가 온다면 이제 어떤 코스프레를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자기가 본인이 아는 것 중에서? 아, 例えば次のファイナルとかであのまたコスプレをやれるような機会があったら次はどんなコスプレをやってみたいなと思ってますかそうですねいろんなやってみたい衣装あるんですけどラックスのあのバトルアカデミアの衣装はすごい可愛いなと思っていてあれは一度でいいから着てみたいな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私あのお仕事でちょっと肌を黒く焼いているので褐色キャラも やってみたいなと思いますねキアナとかカルマとかもちょっとやってみたいなと思いますうそん 여러가지衣装を ちょっと着てみごしっぱなんいうがいいんでえ私はラックスのベットアカデミアなんうのをいぼうごしっぱい、いぼうごしっぱい、コスプレをしていこうしたなんていうのがいんですそして、それについん 그런 캐릭터도 해보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키아나나 음. 카르마 같은 네, 그런 캐릭터도 한번 코스프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이제 일단은 이제 LJL도 이제 플레이오프 2라운드 하고 이제 결승전만 남은, 남은 상태인데 본인이 그러니까 올 시즌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좀언제가요 네, 또 LJL도, 아, 또, 네, 맞아요. え、セミファイナルとファイナルを残すのみにな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えっと、今シーズン、何か記憶に残っている試合などありますか?記憶に残ってる試合。結構、ま、今回は最初から、あの、じっくりと見ることができて、前回は、えっと、オールスターからの参加だったので、最初の方は見れ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ま、知識も浅かったですし、でも今シーズンは少しずつ自分でもわかるようなとこが増えてきたんですけど、は どどこだろうなけ全部すごかったけどやっぱり私あの今シーズンからあの新しくできたチームのそあの s h g のチームにすごい結構注目していたんですけども負けちゃった試合がやっぱり 記憶に残ってます最後にあのプレーオフに行けるかもしれなかったけど負けちゃった試合があってもうここで敗退っていうなった試合があってまあすごい仲のいいチームだったのも最初からこう見てたしそうですねなんでちょっとこ私ももらい泣きしてしまって裏でうるっと来てしまったりだとかその何ですかね選手とコーチの関係性とかを 이그시아 기억에 남니번 시즌부터는 진짜 처음부터 쭉 봤어요. 사실 작년에 합류를 했지만 작년에는 올스타부터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는 못 봤고요. 그 그때 당시에는 그 지식도 많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저도 그 게임을 보면서 알수 있는 부분도 많아졌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봐봤는데 정말 모든 경기가 대단했고, 예. 네, 그 어떤 게 있을까라고 잠깐 생각해본 해봤는데요. 그 이번 시즌부터 새롭게 합류한 팀이 있어요. 그 소프트뱅크, 음. 네, 그 팀이 이번 시즌부터 새롭게 합류를 했는데 그 팀을 아무래도 주목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 팀이 그진 경기들이 조금 많았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진짜 플레이오프를 올라갈 수 있을지 못할지 예, 그게 갈리는 경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그 탈락을 해버려가지고 네, 그때 경기가 네, 가장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친한 팀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뭔가 약간 좀 울컥했어요 같이. 음. 그래서 선수들이랑 코치님의 관계성 같은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더더욱 좀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일을 하면서 이제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음. 한국 팬들 모르는 사람이 있긴 한데 레볼 상하고 아이즈 상은 아는데 다른 사람은 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건데 조금 그 방송하는 분에 대해서좀 소개해 줄수 있는지? 음. えっとじゃあ今回のこのこのお仕事をえする中でこういろいろとこう助けてくれてる方たちのちょっと紹介をしてもらえたら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韓国ではえっとレボルさんやアイズさんはえ結構有名で知っている人も多いんですけれどもその他の人っていうのが結構知らないファンの皆さんが多いんですねなのであの一緒にお仕事してらっしゃる方をちょっと紹介してもらってもいいですか えまずはまそのメイン m c をやっていらっしゃるタケットさんなんですけどもまもともがお笑い芸人さんやってるっていうだけあっていつも裏にいてもなんだろう面白い話をいろいろしてくれますゲーム以外の話でもま今なんかこういう活動やってるんだよねとか今 y o u t u b e やっててどういうのが今流行るかなとか 아とは結構共通の趣味でスニーカーが結構好きで私も好きなんですけどそういう話をしたりとか結構私緊張していることが多い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話ですごいほぐされています気持ちがねベインベインベインベインベ 네네 그 <목소리도> 네イインベインベ이ンベインベインベインベインベインベインベインベ 네. 네? 그 약간 좀 대기실에서도 정말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고요. 그 게임 외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유튜브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앞으로 어떤 게더 유행이 될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와 그 타켓도상 에, 공통적인 취미로, 그, 운동화 먹이,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사실 저는 항상, 그,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타켓도산 덕분에, 그, 긴장이, 예, 항상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많은 선수가 했을 건데, 조금 이제, 아, 네.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게 본 선수는 좀 누군지요? たくさんの選手のインタビューをされてき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何か印象に残っている選手の方はいますか印象に残ってる選手ちょっと考えます今いっぱいあでも私今シーズンすごくまああま注目しているチームで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戦国ゲーミングのボットデュオの二人がエンティ選手と<笑> 鳥やし選手にインタビューした時に 2人 とも普段からすごい仲がいいんですけどあの、エンティ選手もツイッターのアイコンにしているなんかドラゴンボールのポーズがあるんですね。そのポーズを舞台の上でこうやってくれて仲の良さをアピールしてくれたのがすごく なんか,見ていて,可愛かったので,すごい, 소리 네, 정말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이번 시즌, 제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었던, 생크게이밍의 음. 바텀 듀오, 그, 엠티 선수랑 유토리 모야지 선수가 있는데, 그, 두 분이, 그, 평소에도 되게, 둘이 사이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그 분, 네, 그 트위터를 보면은, 그, 사진이.. 그.. 드래곤볼 사진? 그게.. 아 잠시만요. 이거거예요 이거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네네네 으, 맞아요 맞아요 으, 맞아요, 으, 으, 맞아요. <웃음> 근데 그거를 그.. 그 포즈.. 포즈 사진이죠? 네, 그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디어에서도 해주셨어요. 어. 그게 귀여워가지고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럼 다른 지역 리그 MC나 인터뷰 중에서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あではえっと他の海外の地域ですねでえっと活動されてるこう m C. やインタビューの方ってどなたかご存知の方いますかあんまり名前とかまでは私もそんなに他の M. C. の。あんまり把握できてないです。ね。で、ちょ、く。 모르신다고 하는데요. 아... 잘잘 모른다고. 네, 그 해외 리그는 う 모른다고 하네요. だこうはいブルーじんだこうは에서 MC 말고 좀 어떤 일, 어떤 걸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MC가 뭐 음... 해설자를 할 수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LJLの中で MC うはにこういいこだ あ解説までも実況解説の方はこう毎回見させてもらってるんですけど私は絶対できないなといつも思っててすごいもう頭の回転がすごいのでなかなか自分にはできないなって思ってしまいますねどちらかというと私はなんか写真とか撮るの楽しそうだな選手のなんかやっぱり舞台が近いところでしか見れない表情だったりとか裏での選手の表情を持っ なんか,撮る, 사진, 카메라맨とかやったら楽しいかなって思います 해설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그, 캐스터 분이랑, 그, 해설자 분이랑, 그, 하시는 거를, 옆에서 많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저는, 네,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머리 돌아가는 게 되게 빠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그, 사진을 찍는 거? 음. 그런 게, 더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대에서 가까이에서 볼 때만 볼수 있는 선수들의 얼굴 그리고 그 무대 뒤에서에서만 예, 보여주는 선수들의 그런 표정들 같은 거를 예, 찍을 수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팬들에게 뭐 カンパニーイリハ 5分じゃこれ最後の質問になりますえ韓国のファンの皆さんに向けて 何か一言お願いします。え、ljlを見てくださっている韓国のファンの皆さん、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え、韓国で私のことがこう知られてるというのは今回初めて私自身も知ったので、すごく嬉しいですえ、これからも勉強しながら、もっともっとえっとリーグオブレジェンドを広められるように頑張るので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l g l 을 보고 계시는 한국 팬분들 항상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한국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게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정말 기뻐요. 네, 그래서 그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더그 일본에서 LOL라는 게임을 널리 알려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 잘 부탁드립니다.